넣어주세요. 오늘은 천둥번개 예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살균 장치라 하더라고요 이거 문 여는 법 알려드릴게요 나갈때 여는거고 차에 탑승했을때는 이걸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딱 닫고 차 이게 차고 서스펜션 조절 버튼이거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높여지고 높여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어가지고 승차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헤드라이트 계기판 조절 버튼이 원래 같은 열로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그 트렁크 조절 버튼도 이게 원래 여기 있었는데 위로 숨었어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대로 올라가고 다시 누르면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거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아 누가 이거 메모리 시트 3번 이건 이건 마사지 시트에요 운전자도 마사지 시트 가 생겼거든요 아좀 허리가 아파 아우씨 허리 존나 아파 닫아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 뒤로 가요. 잠금 열림 잠금 버튼. 다시 내리고. 음, 마사지 강도도 조절이 가능하고 치워볼게요 프라이 모드 스마트 얘는 슈퍼 기능이 없거든요 원래 이전에 탔던 차는 슈퍼 기능인데 슈퍼 기능이라 해서 RPM 덜 쓰는 기능이에요 얘는 스마트라 해서 조금 아쉽습 스마트 설정 스마트 설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마트 브레이크 슈퍼 커스텀 슈퍼 사실,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게 대본 스마트인데, 이 설정 들어가면, 마이 드라이브도 이렇게 하시면 다시, 이렇게 하시고, 꾹 누르면, 꾹 눌렀거든요? 스마트거든요? 이게 뜨면, 바로 들어가서, 승차 가 부드럽게, 스마트, 쇼퍼. 네, 바뀌고, 아, 이거 기어 빼는 건데, 얘는, 원래 같아서는, 기어레 N으로 뺐어야 되는데 해제해볼게요 원래 같아서는 이렇게 노가다를 했어야 되는데 D하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데 이 차는 기술이 좋은지 지가 알아서 변속기를 불려드더라고 엔진하고 그래서 동력 차단해가지고 기름을 약간 아끼는 구조더라고 자 이제 에어 서스펜션 어떻게 생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 닫아주면 에어 서스펜션이 여기 있어요 요겁니다. 공기 방 같이 생긴 거. 음... 근데 나는 수동으로, 자동으로 문못 열겠다. 이게 자동을 열고, 이 자동으로 열고, 밑에 버튼이 있어요. 이걸 닫아버리면 돼.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번엔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제가 좀 의자를 맞추고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뒷자리에 좀 기능이 많습니다 아 뒷자리가 기능이 많아요 자 이거 이 특등 이이 이 좌석 자체가 40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이렇게 모니터도 있고 화장 거울도 있고 얘는 와 스테레오가 이 중간에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있어요. 이다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 그리고 이게 여기도 조절 기능 이전에 고급차도 다 있다시피 있었고 근데 뒷자리가 이렇게 누웠거든요. 한 공간이 이정도 나와요 엄청 커요 이이이 이, 이 여기가 상석이잖아요 높으신 분들이 앉는 상석 높으신 분들께서 이차 나중에 오너가 되시겠지만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대충 알려드릴게요 보, 볼게요 켜봐 째 자, 자, 이거는 공조장치고 시트 우측할게요 우측 작동 등받이 레스트 자 이제 우측 회장님들 누우셔야 되니까 앞으로 빠지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AV 밑을 열면 이렇게 넘어가 보이세요. 넘어가 고있세요 나오고 조금 느리거든요? 그다음 밑에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회장님들 이제 쉬셔야죠. 그 다음에 이거 내리고 여기 아마 불이 들어올 겁니다. 빠지고 다시 원복 럼버 서포트라 해서 허리 잡아주는 거고요 내려가는 것도 있고 볼스터 이게 약간 조여주는 거거든요 시트를 시트 조여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 이거 마사지 기능 이게 허리 허리 쪽 하고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앉아 있는 자리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게 이게 버튼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마사지 다 하는 게 이게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허리 아래쪽 아래쪽을 먼저 공략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엉덩이 쪽 시간 알아서 조절할 수 있어요. 10분, 15분, 20분 하면 알아서 꺼지거든요. 좀 내려볼게요. 의자를 좀 내리고 어 얘는 이게 내려가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내리고 다시 올립니다. 근데 이게 이중, 이중 조작이 안 되는 건좀 아쉽더라고요. 좀 빨리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느려가지고 반응이 다시 이제 이제 조수석 조수석 좀 뒤로 빼고 아니면 이제 패슨젤 됐어요 그 다음에 커튼 커튼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올리고 닫기 열기 이렇게 내려가요 아 짜증난다 햇빛 때문에 좀 짜증난다 그렇게 닫아버리네요 닫아버리고 이제 회장님이 좀 아씨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 짜증나 그럼 이제 옆에 수행비서께서 문 닫아줘야죠 닫기 닫아버려 닫히고 열립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무드라이트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약간, 약간 은은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차, 약간 시원한 약간 파란 빛이 좀 많이 들죠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약하게 해서 좀 약간 어둑어둑하게 할 것이냐 음... 또 공조 공조는 여기서 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에어컨이 여기서 조절하는거 여기서 도 나오는건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충전기 시가잭 뭐 기타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음료수가 있어요 여기 뭐 컵받이 그 다음에 이거 들어올리면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대부분 이거를 피우고 다니죠 어, 근데 이게, 이거 안에가 뭐인지 말씀드릴게 이게 뭐냐면, 확대해서, 이 안에가, 그 회장님들 이제 중요한 물건들을 이제 안경 딱, 안경이나 뭐 이제 살균이 필요한 물건들을 안에 넣어가지고 살균하는 이제 그 장치라더라고요. 장치 하나, 둘, 셋, 여기서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충전기도 있어요. 이거 뭐 USB 포트 두 개, 충전기, 뭐 이어폰 두개 해가지고, 이 회장님들이나 이제 상석에 앉으신 분들이 이제 뭐 중요한 물건이나 이제 좀, 아, 뭐좀 지저분해졌다. 그 안에 넣어가지고 살균하는 이제 장치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열면 화물칸, 평범 화물칸이요. 근데 이거는, 이건 일반형 모델인데 전이 간격, 간격이 이게 나와 있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롱일 베이스 모델이 이게 연결돼어 있거든요. 아예 완전 이제 차단된 것처럼. 근데 일반형 모델도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닌데 이제 약간 일반, 일반형 일반 모델은 이걸 억지로 끼워넣다 열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 강제로 열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무거무거 무거,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제 일반형은 이걸 이제 억지로 끼워넣다 보니까 넣은 경향이 강한데 이제 더 이제 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롱일 베이스나 이제 더 상위 모델로 넘어가실 것같다고요 롱일 베이스나 아니면 뭐 벤츠나 이런 걸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화물칸 이런 것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없더라고요. 넘기면, 내려보면, 내려볼게요. 어, 얘는 화물칸이 없더라고요. 원래 여기 상석이, 여기 상석이 안닐수 없을 수 있는데 여기 좀 없는 거죠. 아쉽네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게 작동이 돼있어. 꺼놓고 저도 이거 이거 쓸수 있어요. 원래 이거 운전자만 쓸수 있거든요. 제네시스 G60이나 이런데는 저만 쓸수 있었는데 이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하고 이제 뒤로 째껴볼게요. 와 최대한 째겠어요. 뒤 공간이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주먹 하나 들어가요. 널널해요자 그래. 다시 그러면 원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능이 많죠. 뭐 에어컨 여기 있는 건다 뭐 원래 제네시스 요즘 나온 차도 다 있고 여기 스피커도 있고 참. 나갑니다. 아 여기도 똑같아요 문 닫으실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닫고 자문 타신다 살짝, 살짝 열면 나와요 여기 나오고 타시고 이거 닫으면 됩니다 닫아버리고 끝고스트노 클리징 닫아버리고 자 이제 나갈게요 자 이제 엔진도만 보여드릴게요 이놈이 실물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조용하더라고 이번에 이 엔진 3.5cc 2통이거든요. 이번에 스트로파 이렇게 두개 달아놓고, 어유 뜨거워요. 지금 만지면 안 만지. 돼요. 실내소음이 지금 차가 일단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아 이번에 지구공 상당히 잘 나온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은 한 이정도 될것 같고요 다 끄고 부드등 끄겠습니다 안 끄죠? 아다 끄고 일단 뭐 주행으로 나가서 한번 한번 차 한번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어, 지구공 뭐 대충 이 정도고요. 음, 뭐 이제 지금 차가 안 나오고 다들 힘드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좀만 참으면 우리 다 좋은 날이 오니까, 좀만 더 참아보고 열심히 또 우리 또 하루의 삶을 또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